<목소리> 아어지은줄었지만 골드를 지보했군요지 스탠, 아버지, 스탠, 아버지, 스탠, 아 와. 지 스탠, 아버지, 스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이했 이거, 쓰거나, 이걸로 이거, 이거, 나이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를 엿다 써서 황카로 골드린 하나 더 쳐야 돼이 이, 이 황카는 골드린이나 요거 찾는 느낌으로다가 99.6%입니다 이게 눈나가 없으면은 위치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거 있어서 한번더 어, 두장 갖고 가고 막 부럽다. 어, 막찌끄레기 나온다. 아, 이제 하구만. 이제 아셨습니까? 1등 선언문한 철면이 지금 얼마나 강한지. 황금선이오, 가까? 가자. 어? 하나 더 있으니까. 야, 뒤졌어 간다! <웃음> 쌍 황금 미. 사우전드 써니오 무적함대 1 0 0다 이것이 무적함대 아하하하하하하. 쌍배 그런데 배가 두개니까 쌍배네 무적함대 좋아, 달다 하하, <웃음>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.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. 배는 거들 뿐. 100% 다단 0.1%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. 아 이번 판 투표했으면 역뺀데자 드디어 보여주네 무적함대. 드디어 나오는 무적함대. 미친. 선장이 몇 명이야? 레지 왠? 내가 지금 몇명 죽인 거야 무적함대로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.